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무천 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차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전에 구매했던 다오님께서 추가 구매를 요청하신 껑차 입니다. 어, 차창고에 있는 박스 맨 아래에 있어서 꺼내는데 한참 고생을 하였네요. 예, 이 껑차는 차의 줄기로 만들어진 차인데요. 예 1990년대 중반경에 고수 숙차를 재다 하면서 나온 줄기로 만든 차입니다. 한 30여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약 아, 3g 못 미치게 아, 계량을 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껑차를 드실 때는 아, 한 2회 정도 좀 길게 세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 세차를 한 2회 정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1회 세차한 탕색이 상당히 진하게 나왔고요. 어, 연이어서 어, 2회째 아, 세차를 한번 더하였습니다. 예, 아, 지난 아, 숙차의 탕색과 비슷한 색상이 나왔습니다. 아, 세차를 2회 한 후에는 한 1분 정도 윤차를 하면서 아, 차를 관찰하면 아, 상당히 좋습니다. 예, 끓는 물로 아, 약 1분 정도 1포를 우려보았습니다. 뻥이 아, 물위에 등록 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예, 1포를 우린 탕, 탕색이 아주 맑고 붉은 색으로 깨끗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 차의 특징이 상당히 은은하면서도 단맛을 지속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2포째 탕색이고요. 1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붉으면서도 어, 맑은 탕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차는 줄기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어, 차기가 아주 세진 않지만, 아, 내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3포의 탕색이구요. 예, 4포에 이르러서도 거의 유사한 탕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맛은 은은하면서 단, 아, 숙차의 맛으로서, 어, 아, 숙향, 숙미가, 아, 진하지 않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현재 5포의 탕색입니다. 예, 6포에서는 이제 많이 아, 색이 빠졌기 때문에 아, 6포 이후부터는 1분이 아니라 2분으로 늘려서 어,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포에 약 2분간 우린 탕색인데요. 아까보다 약간 진하게 나오고요. 어, 탕색 자체는 좀 색이 빠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단맛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국포에 이르면은 어, 맑은 노생차의 탕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포를 우리고 있는 아, 차호 안에 차 줄기의 모습인데요. 어느정도 물에 아, 젖어서 부풀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국포의 아, 탕색입니다. 마치 어, 오래된 진년노 생차와 같은 그런 탕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신 후에 엽조의 모습은 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찻잎도 상당부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어, 본격적인 꽁차라기보다는 숙차를 생산하면서 나온 그 여분의 줄기와 붙어있는 어, 잎을 같이 어, 모아서 공차로 판매를 한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90년대 고수 공차를 간단하게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 차는 숙향 풍미는 거의 없으며 부드럽고 단맛이 일품인 차입니다. 예,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